29회 전국 경고의 칠단 선수권 대회 교회를 선언합니다. 전국을 위한대 자유하고 경례! Ông 상장 우승 구미시정 선수 이강호 위기선수는 해장급 제20회 전국 검거 칠단 선수권대회에서 조선화바지 선정을 보도하기 에이 상장은 수여하고 2020년 6월 13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대회 회장 이종민